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일에 부족한 잠을 채우려고 늦잠을 자고요. 밀린 잠을 자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정해놓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항상 바쁩니다. 음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상을 만드는 능력도 없고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지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떠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건다 남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촬영을 하는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인정하고 발전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만든 영상은 다 삭제하고 편집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니까 지금 만든 영상도 수준급은 아니지만 그때 만든 영상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조회수가 좀 나온 영상도 있었는데 그냥 다 버리고 다시 만들었답니다 2018년도 12월에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애가 제 나이가 50세 되는 해였어요 50세가 되니까 저의 노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도 많은 해였어요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50년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그 50년을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어요. 명상도 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사주도 보고 하면서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도 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창 고민 많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부터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섯 살인가 여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한테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 하고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그 시기는 저희 어머니도 20대였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이셨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자는 거랑 똑같아 하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답이 만족스러웠으면 듣고 아 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그 답변을 듣고도 정말 자는 것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걸 보면요. 그러다가 아 9살 때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이후 더 자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18년 12월에 채널을 개설하고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잘 아는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잖아요 살면서 너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 자살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자살을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자신이 한 어포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절대로 그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통 죽을 때새 옷을 입죠. 수이요새 옷이긴 한데 정말 포대자루 같아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수 없고 아무리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죽은 이후에는 옷한벌 건지고 갑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살아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삶이 과거보다 좀더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윤회는 없고 영혼도 없어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종교가 있으신 많은 분들도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면 천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말을 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본인들의 신념에 맞는 곳에 가셔서 신념대로 사시면 됩니다. 갈릴레이에게 강제로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말하겠다고 지구가 돌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후 세계를 부정한다고 있는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느냐, 경험을 봤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증명을 하여 보여드린다고, 경험했다고 말한다고 해도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믿지 않으실 겁니다. 어차피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실 거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믿으시면 됩니다. 부정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 저와 신념이 다른 분들을 모두 설득하여 믿게 할 필요도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는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도 하고 영이 거듭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진화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음 그리고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도 올리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종교가 불교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곳은 극락이고요.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곳이 다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교가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에 모르는 곳을 가려면 두렵습니다. 사후세계가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죽을 때참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한 번의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믿고 산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댓글이 없으시면 <웃음> 오늘 마치고요. 음,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음, 다음 주에 뵐게요.